Where a r from? I'm from Korea. Oh, nice. s o u Korea. Yeah, thank you. Oh.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Can you speak oh, Korea? n y e a h o h 안녕하 a 요안 you 요 Where are you from? a o r m e a from? o <웃음> 괜찮대 한국 아가씨는 많이 예쁜데 이쁘네 이쁘다 근데 나 이거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내거야 근데 안귀여? 아 <웃음> <오>, 진짜 예쁜데야 <웃음> 이거 약간 집이, 집이 어딘데? 어? 지금 집아 어디서요? 지금 집? 아 집이 집이요 집이요 그래서 구미 구미 아 구미 아 대구 옆에 내 네, 대구 옆에 김천 옆에 어, 알았어. 아 알았어요 아다다 그렇게 하는 응, 거야 응 근데 그걸 다 안다잖아 아 뭐라고? 김천 옆에 에... 음 <웃음> 아, 구미 음 구미가 김천 옆에 알고 있는 걸 <웃음>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래 요 맞아요 <웃음> 뭐라는 거야 구미 좋아요 응, 오, 오 감사합니다 아 나 중에 뭐 곰을 가야되 네. 곰가고싶은데 아. 오. 맛있는거니까 사줄게 네? 오. 감사합니다 어, 나중에 시간 낼�lan가요? 가그맛 나중에 만나면 다... 맛있는거 사주세요아 그래 <웃음> 아. r e m עם q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해요 지금 일봐 일봐, 일봐. 일로와, 일로와. <웃음> 간식 먹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빵? 크로, 크로플.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음. 한국이세요 안산. 음, 안산. 안, 안산 살아요, 지금. 음. 누군데? 아. 친구. 어. 언니, 아니 언니야? 친구? 그냥 친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한국에 있어요? 일해 음. 일, 일해 때문에 음. 아, 직업이 뭐요 학생이에요 어 학생, <웃음> 몇 살이야? 맞춰보세요 야 일곱? 음. 그러면 야, yeah. 아홉, 스물세 살, 스물세, 아 친구는 저물 어떻게, 네, 아스물만 네. 이름이 무엇니까 이름이요. 아. 지혜, 김지혜. 예스 yes. 아. So 이름 u 현 g 김소영 박수영 <웃음> Hello, Hi. how are you? I'm doing good. 오늘 스킵안 해요, k 알았어 <웃음> 오빠 어떻게 지냈어? 나쁜 u 아니고 잘 지냈어 Wait. 네? 잘 자요? i t I'll i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Where are you from? Chonggu Salaminda. Oh, Chonggu Salam? Yeah, Chonggu Salaminda. Salaminda. I think you're from uh, Korean. Yeah, uh, some people's. o m e people's. told me a I look like Korean. Your face l o o k like Korean people. Yeah, some people tell me. Hi, where are you from? how are you? I'm doing good.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You? Indonesia. Ah, oh, so beautiful.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azakhstan. <laughs> wait, wait. Uh, Your friend? h uh, Yeah. Uh, what are you doing? I'm together with my four friends, and to learn.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I'm from Kazakhstan. Oh, a s a s Yeah. I think, think you from Korea because uh... o no, I'm not k o r e Uh but I'm living in Korea. a oh, you living in Korea? Maybe yes. you can speak Korean? No, I can't speak Korean. I just come here in just two week. s oh, okay. Yeah, it's my first time now <clears throat> now no learning in Korea. <laughs> it's oh. so difficult. Yes. You in Korea? Yes, yes. Yes, I can speak Korean. Uh, no, no. Uh you living in here? No, I'm living in Indonesia. Ah, Indonesian. Mm. Uh, I'm using VPN. Mm, you can speak Korean? Yes, I can. Wow. Korean language. a n u h a n g u m a l a y It's okay, <laughs> <laughs> it's okay. it's okay, it's okay. I'm learning, I'm learning in Korea, but it's so ah. difficult. h m s e a y Not easy. I don't think so. <laughs> I I can speak Korean like this. Oh, you learning? Oh, s y learn e I can speak Hangul. I can. o t h e r I can read Hangul. Ah, okay. I can read a little bit, so I can speak in Korean, so little bit. Oh, just visit? Uh, vacation? Uh, winter vacation? What's this? Winter vacation? I don't know what. Wait, I will text you. Ah, you will teach me? Winter vacation ah. mm. Mm. Mm. Where, where so, are you in Korea? Where? i Near the Seoul Oh, near Seoul Yeah Because la last year I'm from Korea Oh, last year? Uh, mm. I can speak Korean, maybe? Uh, I m y k Korean better than... english oh really uh, but how, how old are you by the way so hmm. what are you doing uh nothing uh just uh talking with stranger oh uh -huh. how old are you by the way i'm 27 20, 10, 27 10, okay? you? Uh, 30. I'm 13 a h oh. Yoren u Heser? Huh? Yoren u h e s e Are you married? Uh, no, I'm not married. You? Uh, single? Oh. Yeah, ah. I'm single. You. I'm single. Hi. Uh, what's Jack? your name? Uh, my name is Jack. You? Uh, what? Jack, Jack, Jack. <laughs> Jack. Oh. And you? You call me a uh, baby. <laughs> Baby, ah, <laughs> honey, baby, honey. Maybe you are not going to Indonesia. I I don't know. I don't know. Say it, s r a c e You from Kazakhstan? Yeah, I'm from Kazakhstan. Oh. Almaty, you know. Oh. What do you speak in Kazakhstan? Kazakhstan, <laughs> Russian, Russia? English. Any anyway, Russian and Kazakh. Yeah, oh nice. Uh, your English is very good. No, I don't think so. It's just a little bit. Hmm, I'm from Indonesia. Uh, uh. <laughs> we meet. Uh, <laughs> um. you, you look so pretty with your long hair. Oh really? Thank you so much. Uh, <laughs> yes, <laughs> if you can uh... you can speak korean <laughs> learning together um i just stay in two months stay here oh, so t w o m o n t h s i will go back in yeah my country so i don't want to <laughs> learn in korean oh, two months yeah uh, you yeah, just you, two months you rich you have much money i don't think so <laughs> yes because uh In Korea, uh, it's very expensive. Yeah, maybe. How oh, about uh, eating and uh, travel, traveling? Oh. You, you need h uh, money. Indonesiaan, me y e Ah, uh, i n d o n e s i a a r Ah, uh, 공부하러 왔어요? Ah. Uh. Ah, uh, are you a student? No. 어, 일이 네. 해요? 어디서? 안산. 안산. 어, 디서요어 서울에서 울 어, 서울에. 어, 뭐 네, 네. 지금 뭐 해요? 지금. 어, 어 나는 헤어 헤어 어, 스타일리. 어, 몇 살이에요? <웃음> 30. 30. 예. सेम, स 음, सेम. 세요 아, 아, 아, 친구! 친구, 친구! <웃음> 아, 친구, 친구! <웃음> 무슨 일 해요? 아, 철판 차려? 응? 어? 철판. 철판 알아요? 철판? 응. 가스, 산소. 가스? 응. 아. 철판 무거운 거? 아, 그래. 맞아. 맞아요? 철판 어, 무거운 어, 거? 어, 아, 그래. 어. 아, 지, 지게차? 아, 지게차? 아... w 이이 s t 레 e c 이스 e 이스 음... e e p w h 아 s t l e w h i s What's t h 아 n a o n t n d e r s t a n d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해했어요. 음. 어, e n a m 한 of the name o 응? 7년? 와우. 요 어 oh, 그래도 잘 하는데요. 네네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아내 네, 네 학교에 어디인데요? 학교? 어. 아, 학대 네 학생? 노노노 no, no, no. 아 그러면 uh, working 어어비이요 어. 그 헤어 그 바버. 바버? 예, i 어 s haircut. 아, 헬카. 미용, 야, 미용실? 네. 맞어? 예, 미용실. 아, 미용실. 오케이. 오, 어, 원래, 어, 어, 어, 남자만. 오, 남자만. 여자, 음, 안, 남, 여자 어, 안 하고. 여자 안 하고. 응. 바버, 바버샵? 네, 바버샵. 미용실. 어디서 응. 응, 서울에? 서울에서 해요. 얼마요? 아, 아, 아, 아, 남자는 카틱? 얼마요? 아, 오, 아, 아, 아, 아, 남자, 익스펜시브. 오, 익스펜시브. 네네네. 어원 컷인 삼만 오천 원. 사만 오천 원. 예 s 그어 샴푸 샴푸 o n 오니 only, only. Right. only 아니 컷 a n 샴푸 a 서비 service. Uh, all 만 오천 yeah, 원. 예예. Yeah. n yeah, yeah. <웃음> 한국 어때요? 한국 좋아해. 한국 좋아요? 아, 어, 일 힘들어요 아, 일하는 거 <웃음> 힘들어요? <웃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 어. 나중에 언제 가요? 아,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아, 인도네시아의 가족들 있어요? 아, 가족 있어요 아, 그럼 가족 나중에, 아몇만에 어, 음. 걸으면 네. 아, 집에 가야 돼 아, 그 부모님 보고 싶겠네요 아 보고 싶으면은 네비디오콜로나아 어, 비디오로 아 7년동안 한번도 못 갔어요? 네아아아 맞고 싶겠네 아니 지금? 오늘은 오늘 오늘은, 오늘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해? 아 아홉시부터 여덟시까지 아? 일해요 아홉시부터 여덟시까지 몇명 음. 있어요? 몇 명? 헤어컷? 아어 맨날 달라요. 어, 근데 네, 어. 다섯 명에서 사장, 사장님 미영실, 미영실 사장님. 네. 어? 어, 예 사장님. 네. <웃음> 사원, 회사원, 어사원 예? 어, no no no no. 아 no. 어, 다른 사람이 어, 미안 미요 두, 오, 미. 어두 명. 네두 명. 나 나랑 같이 해서. 총몇명이요 예. 세 명. 전어서 하루에 몇명 어. 티 머리 카락 파티. 어, 많이 하면 여덟 명? 여 여덟? 여덟 명, 여덟 명. 아, 여 네. 네. 네. 그리고 아마 뽑아서 토 예스. 이십만원? 삼십만원? 어... 삼팔에 이십사 이십사에... 어... 메이비... 이십칠만원? 어... 이십칠만원? 어, 어, 어. 응. 서울에 비싼데? 예? 서울에 비싼? 지금 어인데 혼자 살아요? 어... 오늘 야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사요 혼자 살아요? 아니 n o 여자친구 같이, 같이, 같이? 살아요 오, 친구 같이 네. 살아요 네. 아, 미용실에 어, 어, 자... 미용실? 미용실? 아, 자? 미용실미 b u 아. 차. 다른, 다른다른 아, 어, 집 오늘 일이 많아서 아 여기서 자요아 o b 아 c 어, 음. 니아응응응 음, 음, 음, 음. 오늘만 어, 오늘만 응, <웃음> 오늘만 어, 육하 언제요? 일요일? 토요일? 어, 아, 쉬는 날? 어, 어 일요일 일요일? 예 yeah. 어, 어, 어, 일요일 어, 사람 많아요 예, 어. yes, 일요일 사람 많아요 음 이름이 뭐예요? 어, 저, 저는 잭입니다 잭? 잭 잭? 예스 yes. Your real name? Ah, uh, ah. Uh, real name Rojagi. Rojagi. Uh, uh, Rojagi. Korean, ah. Uh, call my name Rojagi. Ah, uh, uh, Rojagi. Rojagi. Rojagi. Ah, uh, Roja. g Ah, Rojagi. k o r m a n uh. uh. Rojagi. Ilva ba, Roja. Illo a, Rojagi. Ah. Uh. Ah. <laughs> <laughs> <a> <laughs> <laughs> <laughs> 혼자기 uh, 알아요? 아, uh, uh, 제가 어. Uh, 나님 같이 어 uh, and a d e r 같이 이리스. 음. Mm. Uh, 외국, 외국 사람. 음. Mm. 혼자 이리요 음. Mm. 그리고 한국 말. 뭐 만하세요? 음. 아. 그 좋네. 좋아요? 음. 좋아요. Okay.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 네. 다치지 말고 나중에 잘.. 일을 잘하고 나중에 다시 잘 돌아가요 어..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 잘 사요 네